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우린 연애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과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 사람 참 아쉽다는 라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가 참 잘생겼네요 그리고 애정표현도 잘하고요 센스도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반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요이 사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한테 참 잘하고요. 다정다감하고 위트 있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나에게만 적용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자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라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요. 내가 만나는 어떤 남자가 참 착하고 순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자 하면 하고요. 저거 하자면 해요. 잘 따라오고 순응해 주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참 속은 편한데 답답해요. 뭘 리드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감정 편을 하면 따라하기는 하는데 먼저 내 마음에 뭉클함을 주지는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이니까 다른 여자에게 작업을 걸기에는 부족하다는 걸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또 주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밤늦게 술을 먹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든 나하고 연락이 좀안 돼도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답답하다고요. 또 내가 만나는 남자가 요 그리 잘생기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별로 불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요. 내가 이 사람 얼굴 보면서 즐겁지는 또 않거든요. 그럼 반대로 남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만나는 여자가 요참 예쁘고요. 애교도 많아요. 그래서 남자인 나도 이 여자가 내 여자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이 여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주변 남자들이 내 여자를 탐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여자가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들이 자꾸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죠. 어쨌든 연애를 또 하다보면 요이 사람의 논리와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너무 어처구니없어요. 내로랑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난또 그걸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귀엽고요. 예쁘니까요. 이와는 반대의 경우래요내 여자가 그리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씨 하나만큼은 참 착해요. 남자인 내 마음도 너무 잘 알아주는 것 같고 나만 바라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참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외적으로는요. 자꾸 다른 여자와 비교가 되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겪고 있는 내 마음속의 숙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좋은 면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연애를 하면서도 요 처음엔 어떤 부분이 먼저 보이니까 그 부분이 호감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호감이 충족될 때쯤 상대방이 그동안 에 내가 보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좋은 면 이면에 가지고 있는 다른 반대적인 면을 보게 되는 거겠죠 느끼게 되는 걸 거예요 남자답고 터프한 느낌이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은 늘 남자답고 터프해서요 나한테 살가운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는 보이겠죠. 내 여자가 참 예쁘고 애교도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사겼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요 너무 자기만 생각해서 나를 힘들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연애를 하면서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장점을 느껴서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스펙이 좋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좋기는 한데요. 그 사람은 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돈도 없고요. 스펙도 부족해요. 그게 단점이지만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를 좀더 호소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표현도 잘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이 모두 다거든요. 잘생겼으면 좋겠고요. 예뻤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나한테 살가운 표현도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면 늘잘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기는 하실까요?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모습 때문에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애가 조금 식상해지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을 때 그게 이 양면성 때문에 내가 뒤늦게 발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틀 안에서는 결국 못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요 나도 내 상대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게 좀 아쉽다는 라게 있을 거고요 내 상대방도요 나의 이런 모습은 참 좋은데 이런 모습은 좀 아쉽구나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우린 이걸로 서로 다투고 헤어질 거냐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거냐고요 내 부족함을 그 사람이 채워줄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분명 양면성이 있다고 라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 연애가 너무 짜증나거나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서 연애를 계속 잘해오고 있었는데 뭔가 마음속에 불편한 기분들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져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런 양면성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어쩌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해 보시고요. 이 양면성이 없는 사람을 찾기보다 요 내가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역시도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면 조금은 서운해지거나 씻고 있는 내 감정을 다시 다독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애를 조금 더잘 이어가고 보 싶으신 거라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매력으로 느끼는 한 부분을 정해보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좋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부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 마음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시고 가보시면 상대방과 불필요한 다툼이나 서운한 감정의 표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 말고요. 그 감정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현명한 생각들로 상대방을 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